지금 ENC 글라이더를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플로토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수정사항을 반영해 갖고 새 프로토타입 글라이더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무석 파일럿이 어, 테스트를 해서 지금 얼마나 이제 유니버 쪽은 끝냈고요. 디자인 쪽으로 조금 몇개 수정할 사항이 있어갖고, 라인이랑 이제 디자인 패턴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웃음> 아, <웃음> 이, 가슴이 찢어져 이, 이 360도 요 카메라에 줄을 연결해갖고 멋있는 영상을 찍으려다가 거기 연결된 줄이 헬리캠 프로펠러에 엉켜있는 바람에 헬리캠이 그냥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추락을 하면서 <웃음> 네, 이 사단이 났습니다 <웃음> 아우 잠깐 실수가 있었지만 탱고의 멋진 모습을 담아서 보여 드릴게요. 피티 이리와. 피티 이리와. 이개야 피티 이리